설치가 다 끝났습니다. v a m o 코레아. o o e m c o r e a v a l a j o r a Goodbye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a 녕 안녕. 안녕, 안녕. 안녕, 안 안녕, 안녕. 펼쳐지면은 어, 어닝 날개가 될 겁니다 어닝 날개. 공정이 제가 말한 것도 빠졌는데 어, 수많은 공정이 들어가요 요거 하나에도 네.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요 In the night 하마이카 하마이카 하마이카 sorry. i o r r y i o r r y i sorry. I'm i g o i t t h i s ¿No vas a decir nada? 이제 어닝 사이즈가 엄청 긴데요. 너무 길어. 네, 어닝 길이가 너무 길어서 지금 한 1m 정도는 잘라냈습니다. 저쪽도 이제 잘라낼 거예요. 너무 길어요.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줄어들었습니다. 아 이거 완전 축구장이에요. 축구장 안 잘랐으면 완전 축구장. 너무 길어.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. 네. 여기도 걸리고. 이 대고 또. 네. 네. 밖에 다니기도 편할 것 같고 네. 잘 잘린 것 같아요 네. 너무 길었어요 여기가 이제 프런트 뷰리풀다 완성이 됐네. 이 전면. 딱 갈고. 따뜻하네. 따뜻해. 어우, 뜨거워. 음.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. 음. 앞 조금 완성이 됐습니다. 옆에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뒤에 한 부분 남았어요 아주 튼튼합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어닝을거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. 고정이, 워낙에 잘돼 있어갖고. 음. 비가, 오,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그대로 놔둬도될것 같아요. 그라인더 한번 끝날 때마다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. 눈이 막따가요 눈이 엄청 따가워요. 아. 한 번은 해도. 두번 다시, 이렇게 못할것 같아요. 아유. 그냥, 하늘에 이 가루가루, 철가루들이 엄청 따다녀요, 지금. <웃음> 예. 집들 보면 다 이렇게 철문이 있어요. 철문으로 되어 있죠. 1층이나 2층이나 다 철문으로 이렇게 잠겨 있어요. 근데 철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코레이션 한거 이런 문양들 이런 모양들이 되게 이뻐요. 이쁜 게 되게 많아요. 이쁜 게 많아 갖고 그래서 제렉게도 그렇게 이쁘게 좀 꾸미면은 좋겠다 어,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붙이게 됐습니다. 이렇게. 아, Aquí. Sí, pero por allá. Aquí. Fuerte, levántalo. Mierda, eso. Sin miedo, dale, sin miedo. 길이 있을 수 이제 이 길이만큼 다이가 다시 또컷 해갖고, 이렇게 이제 오물이면은 오물에서 여기다 붙이면 이제 끝이에요. 이렇게 두개만들었고요 샘플로. 앞으로 서른 개더 만들어야 됩니다. You're so fast, rápido. Si, sí, e s a es la, el chiste, encontrar la, la manera de, de hacerlo rápido, porque de alguna no salen igual y es muy tardado. Rápido, porque. Mm. Cornillo, para rápido. <risa> last one. 7. 6. 50. 이 saludos a todos los q u 일 끝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제 손바닥을 보세요. 예 엄청 일했어요 오늘 예, 오늘 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끄맣게될다 집에 다 왔습니다 철공소 바로 코너 돌아서 철공소고 집은 여기에요 그래서 손안 씻고 그냥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어요 씻고 물대워서 목욕하고 또 바이슨 어, 산책도 시켜야 되고 저녁 산책 어. 가자 오 이거 갈다가 다 아, 튀긴거 보고 이거 만들어 이거쓰라 그죠 <웃음> g r a c i a s de n a a d a 선인장 만들려고요. 선인장, 음. 선인장 만들어 갖고, 이게 앞에 이렇게 붙여서 선인장이 될 겁니다. 제가 좋아하는 수학으로 선인장이요. 음. s l i e n t e me t i t o e lo s o s o r s h e l 오늘까지 일한 거 이거 다 만든 거 오늘까지 일한 게어 uh, 18,000페소 미국 달러로 하면은 900불 음, 900불 나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? 비싸다고 생각합니까? 아니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음, 지금 거진 한달 거진 한 달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. 부품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들어가면서. 재료값까지 다 해서 인건비 해갖고, 900불. 여기가 이제 목공소인데, 목공소 안에 굉장히 커요. 고급 자재로 고급 가구들을 만드는 그런 목공소에요. 원래는 여기서 이제 벤 안에 꾸밀라고 이쪽으로 들렸다가 철공소 여기 해는 데를 보고, 아 여기서 렉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갖고 여기다 이제 의뢰를 했었죠. 근데 저기 목, 목공소, 아, 너무 비쌀 것 같아요. 네, 수봉 나사입니다. 그리고 이건 t e q 테 i 라 dije que no, que van a e e r que. o hago para un poquito cansado. Un poquito cansado. Cansado, tired. Yo cansado. Tú cansado. I'm tired. So I need tequila. 칠레 왓, 칠레 레진오 레진오 덥 칠리 좀세요 고추 좀보세요 엄청 커요. 얼마나 큰지 몰라요. 제 핸드폰 만에 핸드폰 만에 사이즈 라 핸드폰 사이즈 라이 e 요 스마트폰 거의 빅 e b 5B. i b 예.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일하고 이제 문�다문 문 닫고 점심. 여기서, 여기서 점심 먹습니다. 예. 여기 집이고요 음. 여기에 시틀랄리, 제, 제 통역사 이라는 곳이요. 예. 여기서 프린트 작업하고 어, 그런 일이에요. 디자이너, 웹 디자이너에요. 전에 예. 여기서 머리 깎은, 머리 깎던 자리. <웃음> 예. You back, you back. Hola. m u b e Come s t o e stag. e u n c i c n m o u e n o 지 o As t o u As o u g As o u go. As u As o u go. o u go. a n o u s you go. a As y o s a o 뭐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먹어이어지어보겠습니다 지금 먹어보겠먹 지금 보니까어니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페인트칠 요것만 남았어요 Oh, it's slow. a l u m i n i u blandito, blandito, blandito. What does it mean, blandito? No lo sé. Bla blandito, blandito. Uh -huh. Okay, blandito. Uh -huh. mm -hmm. Thank <laughs> you.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렉이 완성이 돼서 한 달이 넘게 한달 넘게 걸렸어요. 예, 박스까지 만드는데 오늘 어, 네, 완성이 돼갖고 최종 이제 다 씻고 어, 차, 된 도색한 곳그 도색 공장으로 지금 갑니다. 아한달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Que no, que nieve, pues. acá, ¿Es posible que lo a v e o e s ¡Eh! h e s e e l a v e e s i o e s e s t o e s e s t o e s e s e s t o ¡Esto! o o e s t e a t a e s t e s e s t o e s t a e s a o s t o ¡Esto! o e s a o o t o e t s t a e s e s e s t e o ¡Esto! o o e s e e s e t No b r c é a b n b r e s Ponte, espérate, espera. o e ponte bien u e q u i l i b r a t Yo apoyo, aquí no h si a la c a r r e r ustedes. Acá la, la, la casa, pero es que acá nosotros nos salgramos y tenemos 한달 만에 펜트 공장에서 칠을 해갖고 찾아왔습니다. 이제 내벤 위에다가 딱 인스톨하면 끝입니다. 설치하는. ¡Vamos, Corea! ¿Qué es lo que estás mirando?